어 매체가 포커스 그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KT 이븐 인터뷰린 그들을 인터뷰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된 내부. How come? Because can be successful. Uh, many professors has been saying that t h s n t a y c a o t successful a n m is s t o a a n y p r o f 많은 교수들이잖아요. Okay. 과거 동재까지 말하고 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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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t o society. Contrary to the opinion of others, o t h i n o s u c r e r s o t p e r o t r o t h e i t e r o t e r o t h e o t h e s o t h e o t h other t e r o e r other o t h e o p i e i o n o f other s t t h e o t h t h t t t h t h o e r t o t o r t e t h e t o o o o